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저녁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다니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더 인사하실 때 에바 브로디도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에바 브로디도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시죠? 저는 이제 신방기간이라 매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속에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2인승 갤로퍼라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험한 길도 갈수 있는 차였지만 그래서 유독 떨림이 심했습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 차가 방지턱이나 또 공사 중인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면 내비게이션은 그 충격에 인해 기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몇분 뒤에야 재부팅이 되었고 다시 길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동네 길을 가는 경우에는 그냥 멈췄다가 가면 되니까 괜찮았는데 빨리 달리는 도로에서는 멈출 수가 없으니 그냥 한참 가다 보면 다시 켜진 내비게이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저에게 자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과 함께 먼 길을 갈 때면 매우 긴장했고 또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내비게이션을 예, 처분했습니다 다른 좋은 걸로 예,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디를 갈때 식량도 있고 연료도 있고 물도 있고 심지어 시간이 있다고 해도 저절로 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마치 그러합니다 최애굽기의 상황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식량의 문제 또 식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셔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스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불볕도의 사막 같은 그 한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식수보다 식량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인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자국을 진하게 남기려 해도 바람이 한번 불면 다 길이 사라지고 지형까지 변할 정도입니다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열악합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추위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독뱀이나 전갈 또 사나운 짐승들도 있어서 살아남는 방법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잘 아는 인도자가 없다면 광야에서는 맴돌다 지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면서 단한 번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방황 또 영적 방황 때문에 곤란함을 겪은 적은 있어도 그들의 발걸음이 단한 번도 그를 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인도자를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동행하심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살피고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행의 인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동 타이밍과 이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면 일단 길이 안 보입니다. 길 자체가 없죠. 게다가 당신은 나침반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고작 하는 것이 밤에 별을 보며 따라가는 정도였다 합니다. 별을 보면서 간신히 방향은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별이 있는 밤에는 위험해서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죠. 또 자칫하면 모래폭풍을 만날 수 있고 혹은 애굽이나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는가 또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광자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자로 선물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호의하셨고 그리고 강조하시는 것이 홀로 인도하셨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배경은 가나안에 있는 많은 신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너희를 인도하셨던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이 광략길과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가고 멈춰야 할지 모르는 순간을 우리는 늘 맞닥뜨리면서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내가 알고 또 가, 가, 가왔던 길이 확실한 길 같았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까 그 길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하고 계속 질문을 하며 살아가곤 하는 것이 우리네 광략길 인생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앞서 갈 것이며 너의 길을 인도하고 비춰주겠다 내가 홀로 너를 인도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과 선포를 믿음으로 굳게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어떤 길도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굽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이슨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맹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이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죠. 다이슨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주시는 다윗을 지켜주시는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보호하심은 광야길을 시작하자마자 나타났는데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예, 이 배경은 출애굽 즉시 직후에. 이제 애국군대가 애국 쫓아오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국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가장 강력했고 가장 빨랐고 또 가장 무서운 군대였죠 그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노예의 무리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보호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했든지 하나님은 불구름기둥 동시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기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뒤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애국을 덮었고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도망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스라엘의 광략길 시작부터 나타났고 이뿐이 아닙니다 낮의 구름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의 불기둥은 거대한 난방시설처럼 되어서 혹독한 추위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밤이 되면 광야에는 독사 전갈 같은 독충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 이 불기둥이 빛을 비추어져서 그런 어, 독충들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쉼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곧잘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요아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하죠 대신방을 하시면 참이 방패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편은 무려 21번이나 하나님을 두고 방패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호해 주는 분이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대신방 하면서 다시금 절실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집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 어느 한 집도 같은 사연을 가진 집은 없더라고요 다들 그 가정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어느 집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다 또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고 큰 차이는 있지만 어느 가정이나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 한 켠에 아픈 구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마음 아픈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마다 그냥 홀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방패 삼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거감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존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갈수 있고 멈추면 또 멈춰야만 했습니다 추애국기 40장 36, 3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쉽게 말해 가고 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너무 편하고 물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어느 날 갑자기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을 쫓아서 얼른 짐을 꾸려서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더 자고 싶다, 더 있고 싶다 하다가는 뜨거운 햇볕 아래 그렇게 차하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체하지 못하고 얼른 짐을 싸서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지겹고 또 공동체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 떠나야지 하면서 그 공동체를 떠났다가는 곧바로 그, 그가 맨몸으로 불덩이 혹은 추위 속에 들어가는 것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을 잃고 해로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훈련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또 하나님이 멈춰 있으라면 버티고 멈춰 있는 훈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받아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주시하고 있었을까요? 매일 뭘찾아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매 순간 쳐다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광야에서 받는 승종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름에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시도 말씀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해 공동체와 함께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묵상하고 나아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 신명기 8장 2절은 온전한 말씀 순종을 위해서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과 더불어 또한 가지에 더 주목해라 살펴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방해꾼은 바로 여기 있는 내 마음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나 길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길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오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소아하는 욕구를 살펴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엔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복된 사람, 다시 말해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하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저 손잡고 꼭길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고 점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소 어려운 그런 개념일 수 있는데요 구름 기둥은 이동하는 때 이상으로 멈춰있는 순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의 멈춤에 따라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또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도 우리의 동행 가운데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신보다 또 하나 다른 측면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멈췄을 때,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무엇이 세워지는가 하면 바로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와 앉습니다. 성막과 구름이 연결되고 성막을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도 마찬가지고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도 덮고 불기둥도 덮고 있습니다 지난 대지에 그 멈췄을 때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죠 언제 그게 이동하는가에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데 멈춰있을 때그 구름기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결국에 구름을 보다 보면 그 연결되어 있는 성막에 눈이 가게 됩니다 성막과 구름 기둥이 연결되어 있으면 아,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구나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구나 알게 되고 그 연결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이제 출발하는구나 해서 다시 짐을 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과 동시에 성막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성막을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막의 기능, 목적 때문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떤 방향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고 나의 기도가 또 응답되는 것, 내가 부여해지고 잘 되는 것이 동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동행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구름의 성막에 연결된 구름의 의미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히브리어로 체키나라고 하는데 이 체키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나 함께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번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막에 임한 구름은 이 성막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많이 예배하고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리즈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소를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그 영광에 압도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런 예배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회막을 세웠고 그 세워진 회막에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7절은 말합니다 표준 세변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를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기에 서서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기에 서고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기에 서 있는 구름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기에서 엎드려 주를 경배하였다 이렇게 구름기둥은 단지 그냥 앞길을 인도한 것뿐 아니라 멈춰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충만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출애국기 40장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막이 이제 다 완성됩니다. 완성되고 나서 가라앉은 땅에 출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임했던 구름기둥 즉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까지 이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압도하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40장 32절부터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하나님의 뒷모습도 보았고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냈던 모세조차 완성된 성막 위에 임재한 그 영광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순간은 이한 번이 이단한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도 일어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요와의 영광이 요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아갈수록 점점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고 그 강력한 빛앞에서 우리의 숨겨놓은 정말 먼지와 같은 잘못과 나쁜 마음들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아프고 때론 눈물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람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예배를 우리에게 사모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원하시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달보다 또 1년 전보다 5년, 10년 전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크고 높은 분으로 알고 또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하나님 영광에 압도된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잇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모든 교만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다운 분으로, 더욱더 높으신 분으로 깊이 넓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이 모습을 구약 백성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늘 동행하시던 수제자 세 사람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를 보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시, 모든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주목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비상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도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을 더 크게 믿는 비상한 믿음을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사망을 가지고 주를,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되 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더 크게 믿고 깊게 알아감으로 또 더욱더 자원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님 강야 같은 인생 가운데 길 잃고 방황하며 헤매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날을 찾아오시고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험한 인생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를 이루갈뿐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수준과 복폭에 맞는 진짜 동행을 하도록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귀한 선물로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눈물 지었던 순간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심을 늘 깨닫고 인생의 모든 광야기 같은 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길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말씀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크심과 또 높으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셔서 이땅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즐거워 연신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사모합니다매 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과 하나님, 하나님의 내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하나님 붙들려서 더욱더 부흥을 경험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